어이게! 오케이 okay. 반란이란 게임이에요 준비들을 많이 죽이면 돈이 생겨요 그 돈으로 좋은 무기 그다음에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! 그럼 제 친구 봉블럭스랑 같이 해볼게요 봉블럭스 인사해 안녕하세요 봉블럭스요! 자한 라운드 한 라운드 때까지 열심히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예! 네, 나와 네, 나와 나와! 나와 나와 나와 나와서 싸우자 오! 어, 어. 이 녀석! 로켓포도 준비가 되있습니다. 로켓포 준비. 발사. 어심지죠야맘 기자 여러분. 전진. 또나이 어? 어, 총알 없어. 총알 사야 돼나 총알 없어. 오지마. 총알 없다고. 오지마. 오지마. 나좀좋아저 좀 방어 타고야. 저 총알을 빨리 빨리 빨리. 총알 최대 탄. 타... 오케이.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, 됐다. 자 남자라면 군비가 우글거린 곳에서 싸워줘야지. 안녕하세요. 오 여기 세세요 여기 여기 공격 공격 공격 공격. 공격. <웃음> 오야 잘했어. 자목켓포갔다오 맵이 변경됐대.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웨이브를 잘 버틴 거야. 어저 뭐지? 대장전 같은데 이거. 대장전 속도 그렇지. 아싸. 쏴볼까 오 빨라 빨라 뭐야, 뭐야. 사이버 무인왕국 3 3 2 0 0만여 쟤를 잡아야겠구나 쟤 너를 잡을 때까지 아 야, 보스구나 그렇다면 요캠프로 가만두지 않겠다 렸다아 너무 예쁜 욕이야 와 구멍이 화났어 구멍이 화났어 아 이템 줘! 아이템 나왔다 아이템 뭐냐 이거아다 병! 총알 났다는 다, 다 끝났어 야 일로와 아 이제 니들 끝났어 오케이 발사 속도 끝이다보이와 뭐 짜발 총이다 리가336 킬을 했어요. 아 역시 FPS 게임은 코봉이 기본 이상 하지요. 어? 야 보컬스 반갑다. 너어디갔다 왔어? 아까 안 보이더라. 오호호호, 애, 나 쓰러져 있는데 네가 안 구해주더라. 나쁜 코봉. 갑작복이 아, 나쁘다고 하면 좀 그렇지. 그렇지? 오 어, 바다에서 넘어오는 좀비들을 막는 건가? 이 녀석들 언제 어, 슬슬 니들도 업그레이드해서 달려오는구나. 하루 이 저것들 봐라. 와 이제 잘 죽지도 않아 얘들 와.. 와 이제 방탄복 입고 왔네 얘들별 안되겠다 로켓폼! 나 한단 로켓폼! 나가야겠어! 하나 둘셋넷 다섯 야, 아주 무섭고. 아주 그냥 펄새처럼 몰려오시는구만 간다 이 녀석들아 간다! 어쩌냐 이렇게, 퍼, 마, 이막아줄게 이렇게, 이렇식으와 절대 못나오겠지? 탄약보호가 2,500 오케이 좋았어 다시 간다! 게 이렇게, 이렇게, 후렇후 이렇게, 이아이템 먹을래? 게 이렇게, 이렇 먹어. 아 고마워. 게 이렇게, 이이다 여러분 제 총알 속도 보셨이요 업그레이드하면 이렇게 좋답니다. 안녕하세요. 공블레스 어 뒤로 좀러나 위험해. 어 포인트 보고 그다 사! 아 이동 속도 빨라진 건가? 야, 야, 가자. 아, 아 이제 다음 라운드 얼마 안 남았어? 야, 와 점점 빨리. 와 얘도 몰려드는 거 봐. 뭐장난 아닌데? 빵이다. 어쩌냐 내 맛이 난또케어패키지 또 마곤 돼 어, 맵을 변경하는구나 자 보습니다 여러분 이번 판발이기면 고멍이는 해내는 거예요 가만 안있겠다 약점을 찾았어 로켓통을 싸로 끝도 약체를 쏘는 말이야 금방 터진다 터진다 마지막으로 로켓포로 끝내 호동이는 여러분 방송 꼭 계속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